그런 뭐실줄 알았는데 그냥. 니 네. 아. 무료 성격 유형 검사. 총 검사 시간 12분 되네. <웃음>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려는데. 가능하면 답변지 중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자신있는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주변, 아,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는는 생각에 빠이는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아 이거 자꾸 이게 뭐랄까 아,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딱 처음 드는 생각이 맞는 거 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이렇게 걸르게 되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솔직해지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누군가가 있어서 지금 어, 엄청 많네 어? 언제 끝나는 거야 <웃음> 거기 있어 봐 이거 어. 동상과 아이디어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좀 인간의 실..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어, 뭐 이런것까지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어, 이제 7 0에서 <웃음> 와.. 이거 어려운데.. 뭔가 이 질문이 살짝살짝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음,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가라고생각해다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읽어주세요. 어떤 자, 여인가여기기 응? 발랄한 활동 기가 ENFP 기가여 자유로운 사고의 소유자입니기가 여기가. 여기가. 하기도하기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소 과할이 많치 독립적인 성향의 이들은 안정적이거나 안전한 삶이 아닌 창의적이며 자유로운 삶을 갈망합니다. 살짝 미치면 인생이 좋습니 음. 활동가 형에 속하는 유명인 로보트 다운이유니요 김남준? 김남준이 뭐 알아야 되 BTS 아 BTS <웃음> 비디오가.. <웃음> 아니 그.. 큰그 사람 <웃음> 아니에요? 그 영사? 박남준이라고 그, 써있어요? 김남준이라고 써있는데? 김남준? RM 어, RM이라고 써있요 아.. 지, BTS <웃음> 아니 근데 여기.. <웃음> 이렇게 희겨물곤 <휘어버리고> 내가지고 <웃음> 내가 이런 느낌인가? 그래요? 아 그거 좀 다른가? 근데 비슷한.. 맥라이온 켈리클락스 뭐.. 어쨌든.. 나쁘지 않은 걸로.. 음. 좀 맞는 거 같나요? 뭐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은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뭐 여기 보니까 에너지틱하고 어, 마음이 뭐 외향형에 좀 가깝고 아 근데 탐색형이 좀 맞네. 계획형보다 맞아. 그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막뭐 계획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그 계획대로 다 따르지 않고 어떤 운이나 뭐 어떤 다른 외부 요인을 아예 안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가더라도 그게 틀어진다고 해서 좀 힘들어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 순간에 맞게 좀 적절히 이렇게 또 길을 좀 바꾸는 것도 즐겨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름 유용한 앤인데? 이게 퍼스널리티 16아 16가지의 그 성향이구나 아, 좀 유익한 시간이었네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아, 나쁘게 안 놔주셨네 뭐 내가 절대로 뭐 의도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내 자신을 속였다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아프한테 솔직하셨나요? 네 아, 솔직했어요 네. j u s